달력이 나오면 예약할 날짜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예약 시간을 눌러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약 날짜와 시간이 선택이 됐다면 완료를 클릭하세요. 세 번째는 게시물 만료 시간을 선택합니다. 오래시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만료 시간이 없게 설정하고 싶으면 없음으로 표시하고요. 기본적으로 24시간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게시물을 게시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은 보관 처리됨으로 이동하고 일반 구독자분들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게시물을 계속 게시하고 싶다면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예약을 누르면 예약이 완료가 됩니다. 예약이 완료된 게시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로 들어가서 게시됨 옆에 예약됨을 클릭하시면 되고 예약된 게시물은 날짜와 시간을 수정할 수 있지만 내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